제가 2016년에 발의한 세월호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소위 이제 김관홍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잠수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신을 수습하고 그 과정에서 근데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, 이런 민간잠수사분들을 피해자로 어, 규정을 해서 좀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소관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게 어, 논의돼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왔는데요 법사위에 온지 한 2년 동안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뭐 체계나 작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아두는 겁니다 토론도 없고 표결도 없이 그냥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을 잡아두는 이 모습이 바로 법사위가 상악 로를탄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애초부터 법사위가 체계와 자꾸 심사에만 제대로 집중했다면 법사위의 폐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는 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법사위가 체계 자꾸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1951년,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했었던 당시의 일입니다.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법사위 체계 자꾸 심사 권한은 좀 폐지돼야 되는 것이, 폐지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반대한다면 법사위가 이렇게 상황 노릇하지 않도록, 발목잡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어,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반복될 거고 결국 21대 국회 역시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. 미래통합당도 유불리를 좀 떠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의 체계잡고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지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